지난 2일, 토트넘과 바이에른뮌헨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. 토트넘은 우리형 손흥민이 선취골을 넣으며 리드했지만 나블이 빠른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무려 7골을 내주고 2대7로 역전패했습니다. 이 경기를 직접 지켜본 해외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